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채택과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집이야기로서 전원주택과 단독주택은 살집이 못된다고인데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등을 보다 보면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에는 여러 문제점들과 단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주택들은 꼭 단점들만 있을까요? 물론 아파트나 단독주택, 전원주택, 상가주택 등 모든 주택들에는 제각각 장단점이이 있는데 저는 이런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만을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특히 이러한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집, 특히 전원주택과 단독주택의 장단점 등에 대하여 실제적이고 전문가적인 이야기를 다음과 같은 6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시각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사안에 대한 판단과 기준은 개개인의 생각과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주관성이 강한 건축, 특히 집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죠. 각자의 취향점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집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이죠. 편리성 거주성 자녀교육 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동산적 장례성 등을 우선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져서 아파트만이 최고의 집인 것처럼 생각하고 대체적으로는 아파트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전원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오해들인데 흔히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은 교통이나 편의성 관리 보안 심지어는 춥고 무섭고 답답하고 외롭다는 등 각자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해명할 시간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가운데 어떤 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보다 훨씬 많은 장점도 있으며 심지어는 지나치게 부풀려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젊은 층들로 이런 분들은 대체로 도시의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아파트에서만 살아 모든 것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거품이 가득겨 비싼 아파트와 원가인 단독주택에 대한 것인데 물론 아파트는 편하고 좋은 집이긴 합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다른 주택에 비해서 아파트는 엄청나게 터무니없이 비싸기도 하고 특히 관리비가 비싼데 그 이유에 대하여는 아래 더보기 영상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값과 매월 꼬박꼬박 내야 하는 관리비 등 그만한 대가를 치르므로 교통, 수리, 관리, 보안 등이 다른 주택에 비하여 좋은 것이며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은 값싼 비용으로 오히려 한적하고 공기가 맑은 곳에 살면서 관리사무실이나 경비가 하는 일을 손수해야 하는데 이 또한 삶의 즐거움이며 보람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성격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 만 말입니다 다음으로 네번째로는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 것인가인데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먹고 자고 싸기에 편하기만 하면 그만일까요? 이와 같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극히 필수적인 기능만 해결해주기 위한 주방과 침실, 화장실이 콤팩트하고 단조롭고 극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집 그야말로 각자의 특성이나 개성이라고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집 이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끼리도 단절된 집에서 특히 금쪽같은 우리 자녀들을 층간소음에 시달리게 하며 어린 시절의 꿈이나 추억도 없이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아파트에서 자라나서, 아파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아파트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다음, 아파트에서 결혼을 하고, 아파트에서 아기를 낳고, 또그 아기는 부모와 똑같이 한평생 아파트에 산다. 글쎄요, 참. 이런 점에 대해서도 시간 관계상 아래 더보기에 참고 영상을 걸어둘 테니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코로나 시대와 미래생활에는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파트는 코로나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죠 탈도시화와 엘리베이터나 공동 출입구, 홀에서의 감염 사례,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으로 온 가족이 온종일 집콕 생활을 겨우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지내며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비해서 마당이나 정원 음악실, 서재, 다목적실, 꿈의 공간인 다락, 옥상, 정원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춘 집에서 다양한 생활을 하고 한가롭고 공기가 맑은 곳에서 사는 단독주택과 전원주택은 돈이나 편리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강과 행복을 주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환경과 생활 속에서 가꾼 꿈과 추억은 그들의 장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까? 바로 진정으로 자녀교육에 매달리기 위해 현대판 삼천지교를 해야 할 곳은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라 이러한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이 아닐까요? 이 점에 대해서도 시간관계상 아래 더보기에 참고 영상을 링크해 둘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많은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거의 완벽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인 그런 집을 소개하겠는데 그것은 바로 판교 단독주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교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전원주택의 장점만 따온 현대인들에게 가장 추천할 만한 집으로 교통과 출퇴근, 생활 편의시설, 자녀교육, 주변 환경, 특히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부동산적인 장래성 등에서 아파트와 멀리 떨어진 전원주택의 장점을 고루 갖춘 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추할 만한 것은 이런 좋은 집이 웬만한 아파트 가격, 아니 아파트 전세 가격으로도 가능하다는 것과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자녀교육에 좋은 생활환경과 명문학교를 갖췄다는 점은 그 무엇보다도 큰 장점이기에 강추하는 것이며 판교 단독주택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도 아래 더보기 참고영상을 보시면 이 모든 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전원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아파트 등에 대해서 첫번째로 모든 시각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두번째로는 전원주택 단독주택에 대한 오해들 세 번째로는 거품이 가득껴 비싼 아파트와 원가인 단독주택 네 번째로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 것인가 다섯 번째로는 코로나 시대와 미래 생활에는 단독주택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대안으로서 판교 단독주택까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과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는 할 텐데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더보기에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삶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히 코로나 시대와 앞으로 더 활성화될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으로 집콕 생활을 해야만 하는데 과연 어디에서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설정해주시면 계속되는 더 유익하고 참고가 되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